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구로, 구로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Guro. Thank you.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역은 동두천 동두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Dongducheon. Do Dongducheon. Do The station number is 101.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역은 보산 보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Busan. Busan. The station number is 102. The doors are on your left.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번역은 동두천 중앙 동두천 중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Dongducheon j u n g n g d o n g d u c h o n j u n g n g The station number is 103. The doors are on your left.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역은 지행 지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지 i h 행 n g, -9. g -9. The station number is 104. The doors are on your left. 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내리디 신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Dongjang, Sojang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105. The doors are on your left.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용 중 사고나 고장을 발견한 고객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국민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덕계 덕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덮개, 덮 e The station number is 106. The doors are on your left. 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경동대역입니다 내리실로는 왼쪽입니다. 내척추관절건강지 기미가 있는 곳 에세 서울병원 양주역 2번 출구에서 버스로 환승하세요. 광고심 입필 <목소리> t h e s t o p is 이현주 견동 유니버시티 The station number is 107 The doors are on and left 내척추관절건강지 기미가 있는 곳 에세 서울병원 양주역 2번 출구에서 버스로 환승하세요 광고심 입필 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Nokyan, Nokyan. The station number is 108. The doors are on your left.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가능. 을지대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척추, 관절 치료 및 의료법인 성대대로 병원으로 가실 분은 가능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Ganeung, Eulji University Medical Center. The station number is 109. The doors are on your left. 성대대로 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셔서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e stop is 호장부, 호장부. The station number is 11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서울신세계안과로 가실 고객께서는 지하상가 6.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번역은 해룡 해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의정부 경전철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해룡. 해룡 The station number is 111.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u n b Light -like Rail Transit.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The d is on the left. t h s t s m o n r s o s h n h n University Campus Number one. The station number is 112. The doors are on your left.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double sun, double sun. The station number is 113.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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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도봉, 도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Dobong, Dobong. The station number is 114.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ank y okay. o 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방항 도봉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의성 한방병원으로 가실 분은 방항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Banghak Doonggu Office. The station number is 1 5 The doors are on the left.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의, 성, 한방병원으로 가실 분은 강한력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입니다. 4, 5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heongdong. Cheongdong. The station number is 116.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같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w e e going to Gwintuji. The stop is Nokchang. Nokchang. The station number is 117.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laughs> This stop is Loge Induk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118. The doors are on your left.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t h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stop is w a g m a n University, w a a n University. o n g a m n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119,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승도로 가내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Sapping. Sapping. The station number is 12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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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는 왼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Seomun. Seomun. The station number is 121.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tep. 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번역은 외대 앞, 외대 앞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척추 관절 통증 치료를 위해 현대적 신경외과 의원으로 가실 분은 외대 앞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tation number is 122.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현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 내리셔서 상봉역까지 가신 후 경춘선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경희 온라인 캠퍼스 경희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회기역 그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 h e s t o p is h i g g h i g g The station number is 12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Gyeonghijun online. For those of you taking the train bound for Chuncheon, get off at t h i station, s and transfer to the g y e n g c h u n Line train at Songdong Station.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후 전력 공급 방식 변경으로 국시방 일부 전등이 수정되며 냉란방 장치가 잠시 정리되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청량리, 청량리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경리 중앙선, 경촌선,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경춘선 수인 분당선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역에서 시간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Changnyeong-ni. Changnyeong-ni. The station number is 12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Gyeonghijun n l i n e or Gyeongchun Line, or Suin Bondang Line.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Customers taking the train Gyeongchun Line, or Suin Bondang Line, please check the timetable at the stations, or on c o r a i l website. 마모나크 량리역입니다 전반 발전시 천량리액이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내기실문은 왼쪽입니다. 이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Jigidong. Jigidong. The station number is 125.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 t e p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승무는 왼쪽입니다. 2호선이나 우의 신설선으로 갈아타시의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맞춤 보험 설계 GNB 라이프로 가실 분은 신설동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inseol-dong. Seen Sinseol-dong. Seen the station number is 126.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or Wooeui s i n s o l line. 국립구궁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제의 여정,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종로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앞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Dongmyo, Dongmyo. The station number is 127.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종로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료 압력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무는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h e s t o p is Dongdaemun. Dongdaemun. The station number is 128.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four. Please watch your step. 동대문 종합시장은 이번역에 내리셔서 구반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오늘 약국으로 가실 분은 종로 5가 1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Jongno 5-ga. Jongno 5-ga. The station number is 129. The doors are on your left. 50년 전통의 종로백제약국, 4번 출구 여섯 번째 종로백제약국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3호선이나 5호선으로 가라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2년째 재취업생활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종로 3가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Jongro 3-ga. Jongro 3-ga. The station number is 130.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or line number 5. 세무사 합격 에듀윌,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로 가실 분은 2번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편입으로 가실 분은 종강역 1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j o n g k j o n g The station number is 131.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년제 업생활학교영진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종강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문은 왼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언론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청역 4번 출구에 있습니다. The stop is City Hall. City Hall. The station number is 13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two. 국민과 언론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공정한 언론 보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4호선, 경의선 공항철도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트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e station number is 13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o u l l need line or Airport Railroad.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Please watch your step. まもなくソウル駅 です. 전방 도착 시 서울站 인터커넥트 2번 승강구로 이동해 주십시오. 서울역 2번 출구를 이용해 주세요. 2번 역은 남영, 남양, 남영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항공교육의 중심, 2년째, 3년째 항공특성화 교육기관, 아세아항공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영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 h e s t o p is n a m y e o n g n a m y e o n g The station number is 13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건강한 머릿결을 책임지는 드라이기의 문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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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역은 용산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경의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서울 드래곤 시티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y o n The station number is 135.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yeongui j u n o n line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thank you namnok 43 station is seonbon s t a i n yongsan station the gap b e t s e n the boarding area and the train is wide please watch your step seoul d r e e city 중식당 테이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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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watch your step. 에듀윌, 에듀윌 공무원 학원, 에듀윌, 에듀윌 면접 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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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ion number is 137.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s e o l i m line. 에듀일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학원, 에듀일전기기사학원으로 가실 분은 대방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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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시 영등포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1년 365일 문화를 만듭니다. 이번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광명역으로 가는 셔틀열차와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립국궁박물관에서 5월 19일부터 조선의 이상을 걸다 궁중연판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The stop is y a n g d e u n p o y a n g d e u n p o The station number is 139.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KTX Gwangmyeong.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Thank you. 마모나크 욘둔포역이 됍. 前方到站是阳登破站。 신림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부터 문화, 레저까지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 i 림 신도림. 1아름재병원 척추관절센터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2번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 고궁 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재의 여정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t h e s t o p is... g u r o g u r o The station number is 141.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Sinchong or Incheon. Thank you. please watch your step. 차역을오늘 마치고 차량로 입고됩니다. 열차를 대신 고객께 따라 번더 빠짐없이 차 하시기 바랍니다. 차역을 오늘의 마치고 차량로 입고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